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바인 투자 자문의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공개하겠습니다.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 여러 개를 선택하고 각각의 비중을 달리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매달 지금 자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컨대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코덱서 미국 나스닥 100 이들 ETF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 글로벌 지수 추종 ETF 몇 개를 보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달 들어가는 투자 시점과 ETF별 투자 비중은 다릅니다. 자 그렇게 구성되고 매달 한 번씩 투자 되는 상품인데요. 10월 말 실적 리뷰 참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수익률 기준은 10월 31일 월요일 종가 기준이고,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익률 뿐만 아니라 10월 수익률 기준조차도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월 말 기준 바인투자자문의 특검식 이태포 포트폴리오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화면은 바인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이태포 포트폴리오의 10월 말 기준 실적입니다. 실적 공개는 아시다시피 제 계좌로 합니다. 저도 똑같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고 있죠. 김광주 계좌이고 저는 연금형으로 합니다. 지난 2월 달부터 했으니까 10월 달까지 9개월이죠. 약. 900만 원이죠. 지금 매수 금액은 895만 원 정도 찍혀 있습니다. 현재 짜투리로 5 7 0 0원은 현금으로 남아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테퍼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내용입니다. 각각의 비중들은 다릅니다. 예, 근데 미국 S&P 500은 25% 비중, 나스닥은 20% 비중 이처럼 각각의 비중은 다른데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10월 말 기준 누적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누적 성적은 마이너스 3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25% 기록했는데요. 지난 9월 말 기준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ETF별 평가 손익을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 그리고 인도 지수는 빨간색 플러스고, 나머지 지수들은 다 파란색 마이너스인데,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1.46%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그 다음에 중국 대표 종목 300개에 투자하는 지수,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베트남 지수들은 다 빠졌죠. 그 가운데 특히 중국 관련 직접 투자 지수들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많이 빠졌고 또 중국 경제랑 관련성이 높은 베트남 역시도 마이너스 21%, 자, 누적입니다. 많이 빠졌죠.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반도체는 지난달보다 좀 많이 회복했고 S&P500, 인도, 그 다음에 나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10월 말 기준 실적 관련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관련된 지수들이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ETF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도 지수는 상승했고 반대로 중국 관련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중국, 또 중국 전기차, 또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베트남 지수, 이들은 하락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난 9월 말 기준이나 10월 말 기준이나 수익률은 엇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오르고 한쪽은 내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오르는 쪽에만 몰빵했고 그랬다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왔겠지만 앞으로는 알수 없는 거죠. 비록 중국의 시진핑이 독재가 강화되면서 경제 자율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국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알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도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관련 지수보다는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투자는 이렇죠. 바닥에서 사겠다. 그런데 언제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때는 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막상 투자하려고 하면 더 빠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투자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달 적금식 ETF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예측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나면 오르더라 자본주의 성장에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인 투자자분의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는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장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 60개월. 물론 중도에 한매 중단하고 팔 수도 있습니다만 매달 적금식 이태포는 특히 꼬박꼬박 매달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최소 5년을 하시라. 그래서 저도 한다. 저도 하니까 5년을 같이 합시다 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투자금은 매달 100만 원 이상 투자를 받고 있고요. 당연히 원본 손실이 가능하죠. 주식형 상품이니까 원금 비보장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윳돈,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눈이 오나 다박다박 성실한 투자를 항상 강조드립니다. 투자를 하실 때 목적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고요.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 찾겠다. 그 다음에 노후 연금을 받겠다. 자 연금도 가능하고 목돈도 가능합니다. 자문 보수는 연 1% 매월 후치입니다.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연 1%니까 1만원이겠고 매달 12분지 1이니까 8,900원 정도가 매달 인출이 되겠죠. 자 가입 및 자문운용 프로세서 혹시 가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가입신청은 바인투자자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투자자문 회사는 고객의 돈을 직접 맡아서 받아서 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적금식 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조차도 삼성정권 수탁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자문 캐슬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이 있어야겠죠. 매달, 다음 달 투자금을 자동이체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 달 투자금 100만 원을 위해서 이달 말일까지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야 다음 달에, 다음 달에 1일이든 말일이든 어떤 특정 일을 정해 놓지 않고 한 달을 기준으로 괜찮겠다 하는 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전달에 투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불특정일 날 투자가 될 때는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모델 포트폴리오 MP가 발송이 되고 고객들은 확인하고 승인 후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각 ETF별 투자 비중 조절, 그 다음에 가늘적 리밸런싱은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인 투자 자문의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10월 말 기준 실적을 공개해 드렸는데 가입하신 분들이나 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개해 드린 것은 제 실적이기 때문에 가입자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바인 투자자문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의 바인 투자자문 카톡에서 신청하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